<놀람> 아니야, 내가 을때간될거 개고, 야 원래는 이게 우유 t him g i 좀 e you, you g 너무 to my dad. Don't c 게 l l you, you got o 천 e r t 야 e motor as a good 맛 r i e n d You g 맛 t g 다 o d all from the same. I d o n 어, 맞죠. 디렉션, 오장에. 디렉션. 스윙 그러니까 어, 화보는데. 어, 매워. 이거 약간. 그냥 매운 면. 아, 매워. 그냥 그냥 매면 이거 음. 매워. 매면? 저건안 매워? 이거 매운 면먹아아아아 뭐. 어,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있유 자신감을 가져 아유. 어? 아유. 아아 아, 근데 우리 이나더 풀자 소스를. 아 너무 매워.